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다. 매년 여름이면 나는 유성호암 선원에서 호암 회원들과 템플스테이를 가졌다. 호암 회원들과 공기 좋고 물 맑은 스톤코을 따라 계룡산을 오를 때면 물의 신비로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지구와 우리 몸은 닮아 있다. 지구의 71%는 물. 우리 몸의 71%도 물이다. 물이 갖고 있는 초자연적인 힘은 이미 학계에서 널리 증명된 바 있다. 일본 스쿠바 대학의 무라카미 가즈오 교수는 물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구에 많은 물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색다른 가설을 제시했다. 지구상의 물은 50억년 전 분출된 수증기가 비가 되어 내리면서 형성된 것이 아닌 외계에서 날아온 빙하들이 지구에 떨어져 녹으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만약 물이 외계에서 온 물질이라면 물이 없으면 살수 없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 역시 외계에서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만약 인류의 몸처럼 외계인의 몸도 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인류 탄생의 배후에는 외계인이 있다고도 가정해볼 수 있다. 물과 인간은 많이 닮아 있다. 물은 온도에 따라 3단계로 변신하는데 상온에서는 액체, 100도씨가 넘으면 기체, 0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고체가 된다. 인간도 3단계로 변신한다. 열달 동안 자궁의 따뜻한 물 속에 있다가 태어나면 물 흐르듯이 살아가고 죽으면 다시 영혼의 세계로 돌아간다. 또 물을 보면 우주의 이치를 알수 있다. 물은 한마디로 법이다. 법이란 한자는 물수변에 갈 것자를 쓴다.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법이란 뜻이다. 반대로 흐르지 않고 고여서 썩으면 그것은 법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산면이 바다인 까닭에 물과 인연이 많았다. 특히 수의 기운이 강한 해에는 큰 사건도 발생하였다. 1592년 임진년에는 임진왜란이 발생하였고 1952년 임진년은 6.25 전쟁에 개입한 중공군에 의해 가장 치열했던 전투를 벌여야만 했다. 전후 6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은 화해 시대였다. 화해 시대에는 불의 속성처럼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는 경향이 강하다. 대한민국은 활활 타오르는 불의 기운을 타고 산업화, 현대화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일권했다. 그러나 불은 공격적이고 상승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국민들의 계급은 자산 규모에 따라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으로 빠르게 서열화되었다. 1984년, 바야흐로 대한민국의 수혜시대가 도래하였다. 큰 수혜와 함께 찾아온 수혜시대는 유난히 바다와 인연이 깊은 대통령들이 탄생하였다. 수해 시대에는 기상이변과 지각변동으로 인해 물난리가 잦아지며 전세계로 길이 열려 사통 발달하게 된다. 수해 시대에는 에너지도 달라진다. 화해 시대에는 석유와 석탄이 주 에너지원이었다면 수해 시대에는 수소가 주 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물이나 수소 에너지를 원료로 한 자동차, 비행기가 세계를 누비게 될 것이며 수소 핵융합과 인공태양이 미래의 대체 에너지로 떠오르게 된다. 사회도 변화한다. 수의 시대는 인종, 남녀, 신분차별이 없어지는 평등 세상이 된다. 갑과 을처럼 수직적 관계가 아닌 파트너십처럼 수평적 관계가 정착되고 금수저은수저 흑수절한 용어를 탄생시킨 세습에 따른 재산, 권력의 상속은 없어질 것이며 삼권이 완전히 분리되고 국민의 투표로 대통령과 내각이 결정되는 진정한 공화국 형태의 정부가 등장하리라 예상한다 만약 수해 시대에 살면서 화해 시대처럼 행세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냉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수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화의 잔재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요즘. 불과 물, 하늘과 땅, 신과 인간을 소통시키는 내 본연의 임무를 더욱 열심히 수행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수의 시대에는 우리가 지구이며 우주이다. 더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태양일 때도, 바다일 때도, 공기일 때도, 산일 때도 있다. 수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은 흘러갈 때는 흐르고, 추울 때는 얼음처럼 굽고, 더울 때는 수증기처럼 기체가 되어 하늘로 올라갈 줄 알아야 한다. 뜨거운 여름, 계롱산 수통골에서 들려오는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만사가 물이며 물은 곧 법이라는 이치를 다시금 생각해본다.